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과 골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스윙에 대한 정리는 쫙끝냈어요 그래서 초보왕이 오른쪽 스윙도 있고 왼쪽 스윙도 있으니까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 옥스윙 편에 가서 한번 배워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보왕 이번 주부터는 진짜 재밌는 내용이 시작되네요. 와, 얘 뭐예요? 얘. 큰 거. 드라이버라고 그러죠?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이게 우드 계열에서의 1번 가장 길고 가장 큰 클럽은 이제 드라이버라고 해요. 그래서 드라이버 특집으로 해서 드라이버 시리즈를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옥스윙을 하면서 또는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드라이버 특집이라고 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골프를 칠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정말 초보가 드라이버를 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편하게 가는거죠 뭐 하셨죠 그래서 오늘 그 첫번째 시간 초보왕이 생각하는 드라이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네, 어 드라이버는 가장 먼저 치는 클럽이기도 해요. 뭐, 골프장에 가면, 아직 골프장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드라이버는 제가 티 꽂는 것도 이제, 지금 이게 고무티로 나오지만, 또 필드에 가서 티 꽂는 법도 있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코스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이 중간중간에 그러한 코너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드라이버라는 건 가장 멀리 날아가는 클럽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레슨했던 게이 아이언이라는 거거든요. 이 모양이 다르죠. 벌써 얘는 뚱뚱하고 얘는 좀 날렵해요. 그래서 이게 쇠로 돼 있고 얘도 물론 예전에는 나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드 계열, 우드가 이렇게 통칭이에요. 우드 중에 1번을 드라이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언. 이건 쇠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언이고 예전에도 쇠로 돼 있었고 이제 7번 아이언. 각각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다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 아이언은 보통 처음에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파 3홀, 파 4홀, 파 5홀이 있는데 긴 홀은 이 드라이버를 먼저 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드라이버는 무조건 멀리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의견은 아니지만 멀리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드라이버를 유효한 결과를 만드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뭐 L2L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l 하고, 렐 해서 딱요 정도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은 지금 딱 보니까 150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효한 타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치는 건 이제 두 번째 샷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리를 익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팍 쳤는데 공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그 골프장의 유효 구간을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패널티가 있는 거예요. 페널티가 있으면 이렇게 친 공은 두 번째 치는 샷이 세 번째 샷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컨 샷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치는 샷이잖아요 어차피 넘어갔으니까 그게 세 번째 샷 또는 네 번째 샷이 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늘 드라이버는 제가 7번 아이언 다시 꺼내서 보내면 어떤 게더 길어요 드라이버가 더 길죠 그럼 드라이버가 더 멀리 가겠어요 이 아이언이 더 멀리 가겠어요 당연히 골프는 긴 채가 더 멀리 갑니다. 그러면 얘는 멀리 쳐야 하는 클럽이 아니라 그냥 멀리 날아가는 클럽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7번 아이언보다더 짧은 이 웨지라는 거 나중에 이제 어프로치 여기서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알려드릴 텐데 어떤 게더 길어요? 7번이 훨씬 길죠? 그럼 7번이 멀리 나가요? 얘가 멀리 나가요? 맞아요. 7번이 더 멀리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7번은 얘보다 그냥 멀리 날아가는 채지 얘보다 더 세게 쳐서 멀리 쳐야 되는 채는 클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념을 정확히 저하고 골프를 시작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잘 보세요. 이걸 갖다가 멀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쳐서 공을 이렇게 살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치는 동 많은 동에서 실하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l L2L, 2에 지금 L2L을 보여드린거고, 쭉 들어가서 이렇게 피니쉬까지 들어갔을 때 분명히 200도 안 나가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200 정도 나가고 유효한 타격이 250 나가고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간 것보다는 훨씬 좋은 샷이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보통 저는 이제 어프로치라는 걸할 때는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어프로치라는 걸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부터 가르쳐 드리냐면 이제 벙커 샷도 모래도 들어갈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번쩍 들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큰 스윙부터 가르쳐 드리는 반면 저는 드라이버는 작은 스윙부터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거리를 늘려 가야 합니다 라고 레슨을 해요 그런 건 이제 저기 짧게 치는 요 스윙을 배울 때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드라이버는 무조건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쭉 살살 치더라도, 이건 지금 왼쪽으로 감겼지만, 살살 쳤기 때문에 살수 있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아, 이 초보왕이 생각하는 드라이버 샷은 무조건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살리지 못하면, 얘는 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이 관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 마 스크린이면 스크린, 아니면은 뭐 실외 연습장이면 연습장에서 그냥 쳐보세요. 천천히 쭉. 쭉 치면서 어, 어, 오른쪽으로 갔잖아 왼쪽으로 갔잖아 이런 실망감 기대감이 아니라 일단은 얘가 그 다음 칠때 유효한 구간에 있느냐 그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왕은 드라이버는 멀리 쳐야 하는 클럽이 아니라 길기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밖에 없는 클럽이다 어떤 것보다 짧은 애들보다 그럼 힘은 같은 힘으로 친다 그렇다 여러분들이 세게 치다 보면 공을 살릴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드라이버 특집 첫 시간에 드립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Swing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